엊그저께 제가 극전에서 친구들 뭐 했었거든요. 근데 일하다 보면 그렇게 생각을 수 있어요. 그 현타 도한시고있어요난 음. 니가 나이가 많은 줄 알았는데 이제 는 나이가 25. 타 그쵸? 아머 아. 어리다 어려. 스물 다는 거. 스물아들 때내 아는 언니가 소개해줬다. 친구를. 어머. 스물아들 때 와가지고 4년 일했는데 코로나 2년 빼고. 2년 일하면서 몇번그만둘라고 그랬어요? 1년에 한 3번 나 봐. 2번씩? 2번씩. 얘랑 있어, 요 얘랑 유빈이는 항상 그래요. 아, 유빈 언니도 그랬어요? 어, 그랬어. 는데 다음부터는 어? 안 잡을라고. 어, 따라하는 거야, 진짜. 어. 결국 얘기하는 거 같죠? 아, 이건 나 그때 너네 대화를 하는데 나 옆에서 너무 웃긴 거예요, 그 대화가. <웃음> 저.. 자존감이 너무 없어요. 그럼 그만두면 되겠네? <웃음> 말이지. 이런 대화가 다 있지. 근데 <웃음> <이제> 더 <웃음> <웃음> 아니 그렇게 울고. <웃음> <웃음> <웃음> 아 울고 있는데 옆을 살짝만 초롱이 옆 보이는 것 같은 표정인가. <웃음> 아 초롱이는 이러고 있었죠. 유연이. 네안건 만들지 알고 있으니까 아, 그래서 톡 통지 모아 다시. 왜냐면은 나한이 같은 경우가 또막 달래주면 또습관 되거든요. 그렇지 만두다달래 깜짝 놀랬어. <웃음> 밑도 끝도 없이 예! Yeah, 너 그럼 그만둬! 알았어요! <웃음> 이러고 어머 저씨뭐 뭐야? 뭐 알았다 그랬어요. 그때? 네? 울면서 그랬잖아. 그때. 아니 그렇게 얘기 안 했죠. 그렇게 얘기 안한거 같은데? 내가 그랬어. 예! Yeah, 너가 걔보다 못난 거 같아? 못하는 거 같아. 그가니 yeah. 예! Yeah, 그래? 그럼 너 그만둬! 내가 그랬지. 네. 언니 알았어. 요안았어안 아, 하잖아요. 아, 그래야겠네요. 아, 그래, 그래야겠네요. 아마 그래야. 그렇게 얘기했어. 아, 그래야겠네요, 마 아, 어머! 왼쪽 손예진 아니나잖아. 아유, 또시작이라 진짜. 또 자본 컨셉으로 가는데. 나은 씨, 자존감 키워요. 사람들 다 자기 노니다